친구들 안녕 오늘은 머리꼬리를 활용한 6 더하기 8은 14에 대해서 운주법을 배워 보겠습니다 자 머리꼬리 하기 전에 엄지검지 뽀뽀 하는거 잊지 않으셨죠 네 먼저 털고요자 먼저 6을 놔 보겠습니다 자6 6을 났죠. 자, 여기다 8을 더할 거예요. 8을 더 하려고 그러는데, 3밖에 안 남았어요. 그쵸? 5가 내려왔기 때문에. 그럴 땐 어떻게 한다 앞자리 올리고, 앞자리 올리는 거 항상 잊지 마세요. 앞자리 올리고, 자, 5가 내려왔어요. 그럼 머리 꼬리를 활용해준다 그랬죠? 그럼 8에 대한 꼬리는 얼마죠? 3이죠. 네. 그러면 이렇게 동시 자, 14가 되었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6, 6 더하기 8. 더할 수 없으니까 앞자리에 올리고 팔에 대한 꼬리 3을 동시에 네 14가 됐습니다. 네자 그럼 오늘 연습문제 한번 해볼까요. 먼저 첫번째 1을 넣습니다. 1, 자, 1, 5, 8. 여기 팔잘 보세요. 더할 수 없죠.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에 올리고 5가 내려왔네요. 팔에 대한 꼬리가 얼마죠? 3. 네 맞습니다. 동시에 올리고요. 그 다음에 3. 자, 3. 여기 다 났네요. 그럼 여기 5를 활용해야 되죠. 그럼 5, 3에 대한 꼬리가 얼마죠? 2를 활용해 주세요. 네, 맞습니다. 다음 6을 더할 거예요. 자,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6에 대한 꼬리가 얼마죠? 5가 내려왔죠? 네. 1이 올라가야 되죠. 네. 그 다음에 8을 더 해보겠습니다. 자, 6밖에 안 남았네요.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. 자, 답이 얼마일까요? 네, 31입니다. 다음. 6 놓겠습니다. 네, 6. 그 다음, 8.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, 꼬리. 그 다음에 5. 그 다음에 7 놓습니다. 자,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, 보수 빼주고, 그쵸? 그 다음에 6을 놓겠습니다. 더할수 없을 땐 일단 앞자리 올리고, 6에 대한 꼬리 얼마죠? 네, 1입니다. 네, 다음. 7, 더할수 있죠. 7. 그 다음, 답이 39. 네, 맞습니다. 다음, 8로 씁니다. 세 번째, 8. 그 다음에 6을 놓겠습니다.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, 6에 대한 꼬리, 1. 올리고요. 그 다음에 8,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, 보수 빼주고, 빼줄 수 있죠. 그 다음, 4. 자, 5를 활용해야 되겠네요. 여기 2밖에 안 남았으니까 4에 대한 꼬리, 1. 9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 다음에 6을 더하겠습니다 5가 또 내려왔네요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6에 대한 보호. 꼬리 1 올려줍니다 그럼 얼마죠? 네 41입니다 자, 다음 3 자,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가 안되죠 여기는 6이나 남았으니까 5의 짝을 활용해주면 되죠 2의 짝은 얼마요? 3 내려주고요 7 더할 수 없, 없네요 4밖에 없으니까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에 올리고 5가 내려왔죠 7의 꼬리 2그 다음에 8 7밖에 안 남았네요 더할 수 없을 때 앞자리에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 다음 6 그냥 놓을 수 있죠 6그 네. 다음에 8 8더 하겠습니다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에 올리고 5가 내려왔으니까 8에 대한 꼬리 3올려주죠그 그러니까 답이 얼마죠 네. 34가 34가 나왔네요. 자, 다음 1, 3, 4, 5를 활용하면 되죠. 살짝 1 내려주고요. 그 다음에 8 더할 수 없으니까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 다음 6, 자, 3밖에 안 남았네요. 5가 내려왔어요. 어게해요 네, 머리꼬리 이용해주면 되죠. 앞자리 올리고 6에 대한 꼬리 1 올려주고요. 9, 자, 7밖에 안 남았네요.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러니까 답이 얼마죠? 30일 네, 오늘 보수랑 5의 짝 어, 머리꼬리 문제가 다 나온 거예요.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 6에다가 8을 더해 보겠습니다. 더할 수 없을 때 일단 앞자리 올려야 되죠. 더할 3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, 5가 내려왔어요. 머리꼬리 8에 대한 꼬리 3을 올려주면 돼요. 알겠죠? 다시 6에다 8을 더하면 앞자리 올리고 8에 대한 꼬리 요 셋을 동시에 올려줘서 14. 네.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. 이제 머리꼴이 완벽히 끝나면요. 나누쌤도 배우고, 곱쌤은 지난번에 기초를 잠깐 설명했을 거예요. 다양한 연사법 들어가면 재밌으니까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. 친구들. 안녕.